자, 이번에는 4강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 작업 공간은 이미 앞 단계에서 워크스페이스 설명하면서 다 했어요. 똑같은 거 있습니다, 여기. 얘하고 똑같은 부분이 미리 캔버스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. 자, 얘는 용도가요. 말 그대로 내가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을 템플릿처럼 꺼내서 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지금 여기 페이지를 쓰지 않고요 제가 새로 한번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뭐 아무거나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음 카드 뉴스 자 이런 형식을 하나 만들겠다 라고 새로 작업창을 꺼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탭과 다르게 이렇게 또 탭이 열리죠어 미리 캔버스에서는 새로 디자인을 시작을 하면 항상 이렇게 탭 구조로 열리게 되는데 기존에 필요 없는 이런 탭들은요 닫아주시는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, 크롬도 그렇고 이 네이버 웨일도 그렇고 이 브라우저가 컴퓨터의 자원을 좀 많이 소모를 해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것들은 닫아주시는게 어, 컴퓨터에 뭐 cpu 라든지 램 같은 걸좀 절약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새 창을 하나 띄웠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을 쓰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작업한게 과거에 있었다 그걸 좀 응용을 하겠다 할때는 작업 공간에 가서 내 디자인을 누르면 이렇게 디자인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에 여기 템플릿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요거 있었죠 요것도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폴더별로 구분이 돼 있는 것들도 꺼낼 수 있고 저자가 자 작업을 했던 겁니다 제가 공유 드라이브를 뒤적거려서 뭔가를 또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어, 미리 캔버스는 비즈하우스하고 서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쓰지 않고 비즈하우스에서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비즈하우스의 내 계정에 저장돼 있는 것들도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써야 되겠다 그럼 클릭을 하면 그냥 이렇게 템플릿처럼 나타납니다 뭐 비율 맞추는 이런 기능도 있겠죠 자 이걸 누르면 또 이런게 나타나겠죠 비율이 안 맞으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네요 자 이렇게 누르면 뭐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템플릿 처럼 마치 내가 과거에 작업했던 내용을 템플릿 처럼 꺼내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음.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책에서 다뤘을 예제들입니다 한 번씩 다 다뤘어요 자 요게 작업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내가 작업했던 과거의 결과물들을 꺼내서 뭔가 응용을 해서 디자인을 다시 하고 싶을 때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요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게 조금 더 익숙하기는 해요 음, 저는 이렇게 하는게 좀더 편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포스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기존 거는 그냥 냅두고요 사본 만들기를 저는 하나 더 해요 원본 사본이죠 자 사본을 열면 그대로 복사본이 나오잖아요 이 복사본을 열어서 뭔가 글자도 고치고 디자인도 고치고 그리고 최종 결과물 이름은 뭐 예를 든다면 어...냉면 자 냉면에 대한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 뭐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진 검색해서 냉면 찾아가지고 뭐, 요거 지우고, 뭐, 냉면 사진 하나 그럴싸한 거 갖다 올려가지고 디자인하고, 뭐,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내 작업 공간에 방금 디자인한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. 냉면 그릇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죠? 뭐, 이런 식으로 쓰는 게, 저는 조금 더 익숙하더라고요. 여기는 잘안 들어오게 돼요. 이건 제 특성일 뿐이고,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 가서 뭐, 복사를 해서 출발하거나,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편하실대로 그냥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사항이 비즈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던 내 계정에 있던 것도 끌어와서 쓸수 있다 요게 조금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